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이 하도 졸라대서 4일 동안 작업해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다나와 인기 순위 50위까지 케이스 품질 비교표입니다. 근데 어왜 제품은 40개밖에 없나요? <웃음> 제외된 제품은 한 번도 조립한 경험이 없는 제품들은 뺐어요. 사실 안 만져보고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해보지 않았던 제품이 한 10여종쯤 되더라고요 그거 빼버리고 다 만져본 것들만 꾸며서 왔습니다 조립 난이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관적으로 평가했어요 내가 직접 조립해보고 오 쉬웠다 싶으면 별점 낮게 줬고요아왜 이래 어려워 싶은 것들은 별점 막 3개 4개 넘게 높게 줬습니다 쿨링 평가는 실제 조립 후기 그러니까 조립하고 난 뒤에 3D 마크 함 돌려서 온도 보고요 거기에 기본 펜과 케이스 형태를 감안하여 평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참조할 만합니다 예, 실제로 만져본 후기니까 어, 총평가 별점은 쿨링평가, 호환성, 조립난이도, 가격, 장단점 전부 다 포괄한 점수예요 그래서 표다 보기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 별점이 3개 이상 되는 거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훨씬 편하게 제품 확인할 수 있겠죠 아참 어, 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제가 자격, 자, 자막을 어, 달기 어렵습니다 왜 자막을 달기 어렵냐면은 이게 한 4, 50분 넘어가는 영상이 될까요? 그래서 일일이 자막을 달자니 오늘 생방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생략 좀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발음을 좀더 똑똑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죠 우선 식스맨 풀 아크릴 제품부터 볼게요 여는 같은 경우는 31,000원 만정도예요 화이트 버전의 케이스도 있고요 표준 ATX라고 하는 미들타워 방식의 케이스예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선정의 홀이 꽤나 넓게 있고 뭐 특별히 난이도가 높을 게 없어요 선도 별로 없고요 어 기본 쿨러의 성능은 다소 풍량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소음이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펜 6개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튼 장단점은 밑에서 얘기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앞뒤가 좁아서 285mm 그러니까 3펜에좀긴 그래픽카드를 달기에는 약간 에로상이 꼽힙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60mm 정도로 여러분 저렴하게 많이 쓰는 뭐 RC300이나 c 맥 x 400 같은 거 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판 두께는 0.5T예요. 실제 0.5T 정도면은 손으로 꾹 누르면 휘는 거예요. 매우 얇아요. 그래서 보드 장착하다가 뭐 나사 선이 다 나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도착했는데 막 케이스가 휘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장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가격에식스펜이가격에 LED 어, 가격에 비해서 넓은 선정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판이 얇고 펜불량이 좀 잦은 편이에요. 게다가 불량한 마감이라 되는데 도색 마감 불량이나 아니면 강판이 조금 희어 있거나 단차가안 맞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웃음> 그래서 총평가 별점 같은 경우는 두개 줄게요. 막 강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다음 케이스를 보면 알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M60 많이 팔린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식스팬보다 1000원 정도 비쌉니다 식스팬보다 약간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측정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라는 건 식스팬하고 동일합니다 조립 난이도는 선정리 홀이 식스팬보다 다소 좁기 때문에 별점 3점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기본 팬 풍량이 식스팬보다 좋아요 물론 소음도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분명히 쿨링은 6팬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앞뒤 길이가 6팬대비 조금 더 넓기 때문에 325mm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현존하는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될겁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75mm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쿨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렘쿨러 기준으로 상단 순행은 솔직히 좀 불편해요 어렵, 어렵습니다 메인보드 방열판 상단에 있는게 두께가 좀 두껍거나 아니면 튜닝맥물을 달면은 거의 못단다고 보시면 돼요 간판 두께는 식스펜 대비 약간 두꺼운 편이긴 한데 0.54면은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눌러도 힐정도예요 손가락 하나로도 힐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이 가격에 6개 펜이 가격에 LED 식스펜 대비 전체적으로 나은 품질 어, 그게 장점이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강판이 얇아요 선전리 홀이 좀 좁습니다 식스펜 대비 그리고 펜불량이 좀 잦은 편입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대부분 펜불량이 잦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히스펜보다 조금 좋기 때문에 총평가 별점은 두개 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 식스 안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M60보다도 조금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만원에 차 안해요. 딱뭐 노리고 왔는지 보이죠? 식스펜하고 M60 노리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준 의 ATX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m 6광고 선정리 홀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조립하기 좀 불편한 편입니다 풍량은 템 풍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소음은 m 6광고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7dB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람 새는 소리가 조금 비슷하게 들려요 기본펜 6개 제공해주니까 당연히 쿨링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m 6광고 똑같은 325 근데, CPU, 호환성이, 폭이 좀 좁아서, 160mm 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3만원대 케이스에 보통, 엄청난 시스템을 짜지 않기 때문에, 2, 3만원대 쿨러는, 어지간하면 호환이 돼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상대순냉장차 M6과 똑같아요. 어, 방열판이 좀 높은 메인보드나, 아니면 튜닝 면을에쓰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펭균 간판 두께도, M6과 거의 동일합니다. 0.55t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 하나로힐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가격의 6팬, LED 플러스 강화유리. 이 옆에 애들은 아크릴이거든요. 근데 얘는 강화유리를 썼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스크래치가 덜 나니까요. 품질은 m 6광고 비슷합니다. 단점 같은에는 강판이 얇음, 선정리 홀이 좁음, 팬 불량이 잦음 정도가 단점이 돼요. 근데 강화유리가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어, 케이스는 강화유리가 보통 열처리가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가 만약에 중간에 이물질 쪽끼있다가 하면은 균열 균질하게, 그니까, 비슷하게 팽창이 되지 않으니까, 균열이 이루어지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강화 유리 파손.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찝찝하신 분들 M60, 아크릴 케이스로 가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평가 자체는 M60하고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별점은 두개 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븐. FT903 케이스 안 보죠? 메시형 케이스고, 3만원 중후반 해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4만 정도 합니다. 앞에 애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떨어지죠 표준의 ATX 미들타워고요 화이트 LED 컨셉의 어, 메쉬 케이스입니다 조립난이도 쉬운 편이에요 선정 률이 충분히 넓게 있습니다 어, 기본 펜이 풍량이 꽤나 준수합니다 50CFM 다만 소음도 꽤나 큰 편입니다 어, 풍량은 펜이 좀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풍량이 높더라도 실제 쿨링은 뭐 6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 그래픽카드 이거 장착 호악선이 너무 좋아요. 360mm에요. 꽤 커요. 앞뒤로 폭이 꽤 넓습니다. 다만, 요 폭, 요 폭은 좀 좁아서, CPU 쿨러 호환 높이는 뭐, 2, 3만원대 짜리 다는 데만 문제없을 정도에요. 얘도 상단에 순행을 달기에는 간섭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 진짜 달기는 어렵다. 평균 간판 두께는 요 앞에 있는 애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밥이에요. 0.5t가 조금 넘습니다. 기본 팬의 풍량이 괜찮은 게 장점이 되겠고요 깔끔한 디자인도 장점이 되겠네요 멀리서 보면 고가의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뭐 도색이나 단차 뭐 강판 마감 이런 게좀 차이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성형 재질이나 어 단점 같은 경우는 강판이 다소 얇은 앞에 애들하고 다 똑같은 단점이죠 그리고 다소 아쉬운 마감 가까이서 보면 은이 플라스틱 성형된 형태가 좀 너무 싸구려 튀겨요 보기 좀 아쉽습니다 총평가 별점은 뭐 비슷해요 두개반 넘어가겠습니다 자곡수 A3 엘리시움 풀 아크릴 입니다 요거 특가 케이스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앞에 봤던 케이스에 비해서 좀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3만원인데 일단 조립 난이도가 선정리홀이뭐 거의 없는 편이에요 보면은 이 앞에들보다 더 좁은 편입니다 선정리홀 마땅치 않고 거기에다가 펜 4개 줬는데, 이 스펙을 알수 없는 헤일로 펜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 헤일로 펜이 30 정도의 CFM밖에 안 돼요. 어, 풍량이 좀 낮아요. 지금 아직 확인을 확실히 못했, 지만 여튼 풍량이 구린 건 확실합니다. 왜? 저거, <웃음> 쿨링이 구린 게 바로 느껴집니다. 조립해보면. 그래픽 카드 호환성도 뭐290 정도로 조금 떨어진 편이고요. CPU 쿨러 호환성이 완전 노답이에요. 145에요. 달수 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어 강판 두께도 안 두꺼워요 평균 0.5T 그뭐 장점을 굳이 막 찾아봐도 그래 기본 4개 펜 제공 정도가 장점 강판이 얇은데다가 상단 파워라서 파워의 쿨링이 다소 떨어질 거고요 뭐 풍량이 약한 것도 단점이고 어, 마감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천정리도 불편하고요 단점은 막한 6, 7개 정도 되는데 어, 더 이상 나열 안 할게요 왜? 그냥 별점으로 박살내놓겠습니다 한개반 사지 마세요 <웃음> 별로예요 솔직히 이 케이스 왜 특가 케이스로 자주 나오냐 하면은 안 팔리니까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코 세턴 케이스 요것도 은근히 자주 팔리는 케이스죠 물론 특가 완제품에도 자주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가격은 4만원 정도 한다 보면 됩니다 화이트 케이스가 한 5천 정도 비싸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쉬형 RGB 케이스입니다 RGB는 요 앞에 케이스들하고 똑같이 변경이 안됩니다 조립날에는 선정리홀이 조금 좁은 편이라서 약간 있습니다 근데 막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대충 이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3개나 줬네 근데 기본편 풍량이 구려요 30도 안됩니다 구려요? 이거 메쉬타입 아니었으면 아마 진짜 구렸을 거예요 다행히 메쉬타입이라서 30 CFM 차 안되는데도 쿨링에 크게 문제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된다 보시면 될까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좋은 편이고요 쿨러 호환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 사시는 쿨러 보시면은, 높이가 대충, 150대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뭐, CNPX, 10X, 이런 거못 달아요. 9X도 간당간당하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케이스, 그, RC300 달기도 힘들고, 저, 사일런4 쓰기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대부분의 쿨러들이, 호환이 잘안 되는 편이에요. 강판 두께는 앞에 애들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평균 0.57T 하지만 0.6이 안된다는 거는 역시 손가락 하나로 휠수 있는 정도 수준이죠 기본 펜 4개 제공이 장점이고 가격만큼 조금이나마 두꺼워진 강판이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이 아수, 아쉬운 기본 펜 성능이 단점이고요 과성비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엔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난 특히 쿨러 호 환성이 떨어진 것도 큰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별점 두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서 잘만 NF5 볼까요 아 NF5 참 M5 MF 요거 처음에 나는 진짜 가성비 극강의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을살때 일단 가격이 3만 1000원에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기 뭐 어려운 편안해요 선전 효율이 어느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팬 폭량이 좀 떨어져요 3.3 CFM 그렇다고 해서 뭐 소음이 조용한 편도 아닙니다 소음도 약간 있습니다 어, 쿨링 같은 경우는 중급 정도 되겠네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아나 뭐 CPU 쿨러 호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평균 강판 두께가 너무 얇습니다 너무 얇아요 이게 차라리 6팬처럼 앞뒤 조금 위아래도 낮아가지고 강판이 얇으면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길이가 짧으니까 이게 많이 할랑거리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커요 큰데다가 강판이 얇으니까 그냥 옆에 치면은퉁 하고 울려요 흘렁 홀런, 흘렁거리는게 보일 정도로 <웃음> 좀 간판 두께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 가격에 기본 4펜 제공 뭐 이정도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근데 이게 내가 왜 가성비 극강이라고 생각했냐면 은 펜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요 LED 끌수 있거나 아니면 펜 속을 조절할 수 있는 근데 이 펜컨에 차후에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튼 메시 탑부착도 가능하니까 전면 메시 떼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것도 편리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기능적으로 많이 넣긴 했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성비 극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팬컨값이 저장이 안됩니다 껐다 킬 때마다 팬컨을 눌러서 다시 설정해야 돼요 많이 불편합니다 어 강판이 얇은 거 방금 저 얘기했죠 크기도 커졌는데 강판이 얇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또 분량도 잦아요 QC를 잘안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별두개 주기에는 그래도 기능적으로 어, 장점이 많으니까 별두개반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강추하기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만 S3 프라크립이 케이스 잘안 팔려요. 근데 가끔 조립을 합니다. 4만원안 해요. 3만 4천원. 그러니까 3만 중반 정도 하고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미들타워치고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놈이 왜 종종 팔리냐면은 LED가 없어요. 무 LED.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그 영화보기 참 좋은 그런 케이스예요. 밤에 켜놓기 좋은 케이스. 조립 난이도는 그냥 그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펜 풍량이 꽤나 좋아요. 거의 60 CFM 에요. 그래서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적혔는 데시벨보다 좀 크게 느껴져요. 근데, 쿨링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면 에어홀이 측면에 밖에 없는데, 하단에 조금이라, 여기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도 쿨링은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CPU 쿨 호환성은 나빠요. <웃음> 156이라서. 평균 간판 두께 얇습니다. 6스펜 수준이에요. 어 근데 6번 조금 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좀한랑한 느낌이 있죠. LED가 없다, 전면이 깔끔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치고 스펙이 좀 떨어지죠. 앞에들 애막팬 여섯 개 달아주든지, 뭐 화려한 LED 달던지 그랬었는데 좀 떨어집니다. 아니 면뭐펜칼 넣어준 것도 아니고 어, 쿨링도 다소 좀 아쉽다. 네, 이놈은 특수한 경우 가 아니상, 그러니까 사양이 낮고 LED가 없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어지간해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점은 한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쿠라 아수라 플라 아크릴 이것도 자주 나가죠 왜? 시디롬 달수 있는 케이스가 몇 종류 안되거든요 시디롬 달수 있고 팬컴 달려있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블랙이 4만원 화이트가 4만 5천원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시디롬을 가지고 있는 달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시디롬이 기본 장착은 아니에요 시디롬 베이가 있는 메시형 케이스 조립 난이도는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이 CPU 8핀 전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옆에 선정리홀도 좁습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툭 튀어나온 방식이죠 강판이 그래픽카드 장착기 호환성은 매우 좋은 편이에요 370이라서 CPU 호환성, 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렇고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159면 간판 두께는 그래도 앞에 놈들보다는 평균 두꺼운 편 0.55T 정도쯤 됩니다 펜컨 제공으로 저소음 모드로 쓸수 있고 CD롬 장착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는데 선정리가 좀 불편한 편이고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여시, 녀석이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CD롬 포기하면 이놈보다 좋은 놈 많죠 아까 전에 봤던 M60도 이놈보다 좋고 거기에다가 뭐저 앞에 봤던 6스팬도 이거보다 좋고 폴러스도 이거보다 좋고 FT903도 이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CD롬 빼고는 막별장점이 없는 케이스야 아슬라는 네, 별점 두개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의 DLM2입니다. 요걸 폰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 내놨었는데요, 다크플래시가. 음, 다크플래시 케이스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평가 한번 볼게요. 가격은 4만원. 민트색이나 아니면은 저 핑크 같은 경우는 4만 3천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의 케이스를 내놨던가. 일단 이게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어, 이게 MATX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니 타워에요. 좀작습니다 풀사이즈의 보드는 들어가지 않아요. RGB 컨셉의 강화유리 케이스 그리고 측면이 그여닫이 방식 그러니까 문이죠 문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측면 유리가 기본펜 풍량은 평범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데시벨과 다르게 꽤나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뭐 후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좋습니다 쿨러 호환성은 평범한 편상단 수냉 장착 간섭 없습니다 240mm까지는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가격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요 0.7에서 0.8 T사입니다 한 0.74 정도 돼요 평균 내보면 6군데 어꽤 괜찮은 편이죠 간판 두께가 가격에 비해서 미쳤다 이게 장점이에요 LED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버튼 눌러 가지고 LED 바꿀 수 있어요 여다지형 도어 그 측면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웃음> 쿨링 팬이 좀 구린 게 단점이 될 거예요. 기본 팬이 한 개인 것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쿨링 솔루션이 좀 떨어집니다. 별점은 두개 정도 줄게요. 나는 요거는 사무 용도나 어, 아니면 내장 그래픽을 주로 쓰는 <웃음> 그런 시스템에나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한 케이스 미파리 한번 볼게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기로 했던 그 케이스죠. 가격은 화이트가 78,000원 블랙은 76,000원 정도 합니다 미들타워 방식이에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 는 매우 쉽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한개반 줘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조립이 쉬워요 선정리 허리 꽤 많이 넓은 편이고 선정리 어, 구멍 있죠 홀 구멍 이것도 잘 뚫려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140mm 펜치고는 다소 떨어지는 스펙의 풍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CFM에요 그래서 이거보고 풍량막좋다 그러는데 나는 크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주관적 쿨링 평가는 꽤 높게 주셨네요 라고 하실텐데 차후에 이거 이유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 매우 좋고요 CPU 쿨러 호환성 매우 좋습니다 상단 순행이 240, 280이 거의 대부분 경우 간섭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뒤에 후면에 아이오실드라고 되어있는 플라스틱 부분 있죠 이게 좀 높은 케이스는 X63 같은 거쓸 때는 간섭이 생겨요 근데 CLC280 같은 거 쓰면 간섭 없습니다 어, 평균 0.7T 정도로 가격만큼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비해서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일단 LED 컨트롤도 가능하고 상단순의 호환성이 좋은 편이고 조립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소음이 좀 있고, 보드 고정부 간판이 좀 얇아요. 그게 0.6t 밖에 안 돼요. 이상한데, 딴 데는 좀 두꺼운 부분이 많은데, 보드 고정부분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나사가 헛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기본 팩폭량이 별로 안 좋은데, 별점을 왜 높게 좋냐면 완벽한 풀메시거든요. 전면이, 꽤나 공간이 넓게 떨어져 있고, 멍 뚫려있어요. 상단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대부분 쿨러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수뇌이 280을 달던 아니면 공냉 대상급도 달수 있단 말이어 그런걸 감안하면은 응, 쿨링 별점을 조금 더 높게 줄수 밖에 없습니다 반점정도 더 높게 줬어요 원래 자기 스펙을 감안했다기보다 쿨러 환성이 좋은 만큼 여튼 어막 강력추천할 정도는 아닌데 뭐 어디 욕할거 없는 케이스예요 그냥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무난하게 쓸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 3개짜리부터 제가 보라고 그랬죠 요거 한번 감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븐 크리스탈 3.0 플라크릭 케이스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장점일까요? 2만원밖에 안해요. 미니타워 방식이라서 풀ATX 풀 케이스는, 케이스는 안해요. 보드가 풀ATX 방식은 장착이 안됩니다. MATX만 장착됩니다. 메시형 미니타워. 어 조립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선정기 홀이 마땅치 않거든요. 위치도 조금 애매하게 뚫려있어요. 어, 기본 펜 성능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는 어 앞뒤 폭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CPU 쿨러 호환성이 완전 쉿시에요쉿 강판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웃음> 왜 이만한지 알겠죠? 너무 얇아요 0.3에서 0.4T에요 주요 강판 두께가 전부 다 이거는 뭐 새끼손가락 밀어도 힐정도예요 일단 뭐 c d m 장착 가능한 거는 장점이긴 한데 파워 길이가 좀긴네들은 이거 c d m 장착할 때도 케이블이 닿을 정도로 불편하고요 좁아서 진짜 저렴한 가격 빼고는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얇은 강판 단점 가격이 가격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마감 이런 것도 단점이에요 단점이 꽤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싼 맛에 쓸까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 별점 1개 반짜리 케이스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슈트마스터 361 칼리스톤 케이스 한번 볼게요 요거 은근히 이쁘다고 사고 싶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격은 8만원 정도입니다 꽤 비싼 편이죠 8만 8만 8천원 화이트는 어,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 강화유리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그니까, 러 강화유리를 많이 썼어요. 전면에도 강화유리고, 뭐, 측면에도 강화유리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립나는 쉬워요. 선정률 홀꽤 넓게 뚫려 있습니다. 기본 쿨러 성능이 별로예요. 제가 아까, 그, 링펜 별로로 그랬죠. 요거 듀얼링펜 썼는데, 듀얼링펜도 별로예요. 34CFM입니다. 소음은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에요. 25dB. 그냥 대충 요 dB 적혔는 만큼 들리는 것 같아요. 기본 펜4개 지공해줬는데 별점이 왜이리 낮아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메시가 3번일 밖에 안돼요 전면에 그렇다고 나머지 에어홀이 매우 넓게 뚫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고 cpu 장착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어, 상단 순행 장착이 240-360은 대부분 제품이 간섭이 없어요 강판 평균 두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뭐미팔이랑 비슷한 수준의 0.7t 정도는 됩니다 이거 3열 순행 장착이 용이하고 독특한 디자인에 이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가격대비 아쉬운 쿨링 능력 거기에다 가 화이트 고정 LED 이런게 다 단점이죠 이거 지금 8만원이면 이거보다 선택의 폭이 꽤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별두개 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R410입니다 요거 은근히 잘 팔리는 편이에요 우리 매장에는 잘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타 매장에 물어보니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4만원 어, MATX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타워 방식이에요 풀사이즈의 보드는 안들어갑니다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 어, 조립 날이는 쉬운 편이에요 이게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전리 홀도 꽤 넓게 뚫어놨습니다 기본 펜 풍량이 거의 50에 다다를 정도로 꽤나 준수한 편인데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쿨링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괜찮고 CPU 쿨러 호환성도 평범한 수준은 돼요 상단에 240mm 어, 일체원 순행이 장착이 가능한데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면 간섭이 자주 생깁니다 가이드는 그냥 사마리아 요청하면 보내주긴 해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평균 0.57T 강판 두께 좀 얇은 편이죠 매우 얇은 건 아닌데 좀 얇은 편이에요 미니타워치고는 준수한 쿨링을 가졌고 조립이 쉬운 편인데요 소음이 좀 있고 강판이 다소 얇고 파워 가림막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좀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카드 달기에는 에러사항이 꼽힙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사양이 한 중간 정도 수준된다 뭐 2060이나 169 슈퍼 정도 된다 그럼 저거 쓸실때 괜찮을 거예요 i5랑 조합해서요 별점 두개반 주겠습니다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나름 이쁘기도 해요 자 다음은 오라클 강화유리 스펙트럼 코로나 케이스입니다 아 이름부터 가 마음에 안 드네요 코로나에요 코로나 가격이 거의 6만원 떨네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강화유리 RGB 케이스입니다 별점 난이도는 두개 줬어요. 조립하기는 편한 편이에요. 기본 팬 풍량이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44CFM. 어 근데 왜 쿨링 평가가 이래요? 전면이 막혔어요. 측면에 에어홀밖에 없습니다. 전면 막혔습니다. 심지어 측면에 에어홀 하고 이제 전면이 막혔을 때 이게 앞이 좀 많이 이제 폭이 있어야지 이제 옆에 틈으로 바람을 빨아당길 텐데 너무 이것도 가까워요. 전면 막혀 있는 부분이랑.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350으로 나름 쏘쏘하고 어 CPU 쿨러 장착 길이도 162로 쏘쏘한데 뭐 상대 순행 장착도 안되고 강판도 가격에 비해서는 두껍지 않습니다 0.56T 1 정도쯤 됩니다 깔끔한 전면 디자인 정도가 장점이 되겠고 CPU 선정리 홀이 좀 애매하고 가격 대비 강판도 얇고 쿨링도 아쉽고 뭐큰 장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별점 두개 줄게요 자, 는 6만원 가까이 주고 이 케이스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고 많지도 없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안테 토크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건 내가 직접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블랙 화이트 가격은 블랙이 37만원 화이트가 39만원입니다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인데 사실상 말이 뭐 미들이지 폭이 이 ATX에 가까운 어. 메인보드도 장착이 됩니다 <웃음> 사이즈도 좀 커요 비터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오픈형 케이스예요 기본 펜을 안줘요 너 이거 꾸며서 쓸 거면은 일체형 수뇌 쓰든지 뭐 컨슬러든지 그런 식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오픈형 케이스다 보니까 쿨링이 구릴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달던 뜨거운 바람이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미쳤어요 450입니다 그냥 다 달려요 다 달리고요 CPU 쿨러 호환성 미쳤습니다 그냥 다 달립니다 사실 옆에 안에 유리를 떼뿌면 제약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광활합니다 상단 순행 장착 240, 360다 되고요 전면에도 360, 240다 됩니다 라디에이터 두개를 360짜리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가판 두께가 이게 알루미늄인데 불구하고 2T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있는 만큼 아낀 게 없어요 화려한 외관이 장점이고요 엄청난 두께 그리고 CNC 가공을 통한 그 오차가 거의 없는 단차가 없는 엄청난 마감 거기에다가 순행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단점도 조금 있긴 있어요 가격이 일단 자비가 없습니다 40만원 돈이니까 꽤 비싸죠 하드베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웃음> m.2 여러개 주릉주릉 다루고 있을 거 아니면 좀 불편합니다 어, 택배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박스로 들어올 때는 조립하기 전이라서 넣었다 뺐다할수있는데 조립하고 난 뒤에는 이게 위에 강판이나 아니면 옆에 유리같은게 별도로 달게 돼있거든요 박스에 안 들어가요 조립하아나면 그래서 택배 배송이 안돼요 총평가 별점은 가격을 감안하고서도 제가 좀 높게 줬습니다 진짜 제가 써본 케이스 중에서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높게 강판 줬어요 디자인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긴 했으니까 여러분은 3개 반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안 이쁘다면요 자그 다음은 브라보텍 1200M 타이탄한 보죠 가디언 케이스인데 이게 1140M이라고 140mm 펜 3개 넣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는 둘이 완전 똑같고 전면 펜만 다릅니다. 가격은 1140M이 조금 더 쌉니다. 한 걔는 10만 5천정도 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버전은 12만 3천원 그리고 블랙 버전이 11만 5천정도 합니다. 빅타워 방식이에요. 얘는 빅타워고할 만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광활하게 넣습니다. 속폭이 진짜 넓어요. 메시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개쉬워요. 진짜 선정형도 진짜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전면 펜이 200mm 펜을 썼기 때문에 풍량이 천천히 돌아도 셉니다76 CFM. 거기에다가 후면에 140mm 펜도 60 CFM 정도입니다. 둘다 괜찮아요. 전면 펜 200mm 두 개가 76, 76이니까 풍량이 나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측면도 뚫렸고 전면도 뚫렸고 풀메시 풀메시 이게 쿨링굴 구릴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픽 카드 장착길이도 앞뒤 폭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토크도 미쳤다고 그랬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깁니다 455예요 CPU 쿨러 화환성도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약간 방열판 높이가 높지 않은 거 달고도 녹타 D15가 달릴 정도예요 트닝 메모리 달고도 상단 순행 장착도 정말 편한 편이에요 360mm, 280mm, 240mm 전부 다 감소 감수, 감수 없이 다 달립니다 음, 간판 두께도 평균 1T 정도 되면 돼요 괜찮은 편이에요 뛰어난 순행 호환, 괜찮은 간판 두께 높은 호환성 전부 다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이 조금 있어요 펜불량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거 자주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펜불량은세번인가 봤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구형 제품에는 전면 먼지 필터가 스펀지 방식인데 이게 잘 휘어요 그러니까 스펀지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 지지하는 힘이 그래서 이게 펜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더덕 소리가 납니다 요새 개선품 나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필터로 바뀌었는데 그 개선품 아닌 거 섞여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터 간섭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별점 4개 주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 DLM 2.1입니다 2랑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면에 패턴이 들어간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펜도 하나밖에 없고 뭐 풍량 그냥 그렇고 색깔 조절 가능하고 측면이 도어 방식이다 유리 부분이 저렇게 열린다 어, 그래픽 호환성 나쁘지 않다 CPU 쿨러 화환성 평균 정도는 된다 상단에 240mm 그 순행 일체형달 때는 간섭이 없다 어우 가격기 위해서 평균 강판 두께가 꽤나 두꺼운 편이다 뭐 아까 쭉 설명했던 거죠 자, 패스하겠습니다 더 설명 안하고 별점 두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쿨맥스 가성비 넘버2 <웃음> 이름부터가 야 나는 가성비를 잡고 나오는 케이스라 하는 케이스예요 가격은 13,000원 진짜 똥값이죠 보통 PC방에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근데 사무용으로도 쓰기 적합합니다 위에 CD룸 달수 있는 홀이 있어요 매우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들타워 방식이고요어선정된 난이도는 사실 두개로 쳐도 상관없어요 정리할 생각이 없으면 어차피 측면이 가려지니까 안보니까 대충 때려박으면 됩니다 묶어가지고 여튼 천정류 홀은 거의 없는 편. 펜 스펙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개밖에 안었어요 후면에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310. CPU 쿨러 환성은 똥이에요. 뭐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펜 쓰라는 얘기야. 이 가격에 뭔 사제 쿨러냐 이런 얘기예요. 가격에 비해서는 0.4T라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웃음> 만원짜리라서 0.3T? 이래 생각인데 생각보다는 두꺼워. 생각보다는 장점은 가격, 가격. 가격, 예, 장점은 가격입니다. 단점은, 야, 이 가격에 뭐 바라지 마. 어, 이게 단점입니다. 이 가격에 뭘 바라지 마세요. 별점 한개 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L560SE. 예전에 나왔던 L560의 후속작입니다. 개선판. 가격 65,000원.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개선이 되는데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 어,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는 뭐 그리 어렵진 않은 편이에요. 평균 정도 된다 어, 기본 펜 성능이 40 CFM에 가깝기 때문에 평탄은 칩니다 근데 22dB라 적혀는데 저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CPU 쿨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상단의 수냉 달기에는 위에 공간이 넓지 않은 편이라서 간섭이 여지가 있습니다 튜닝 메모리 같은 거 제대로 못써요 평균 간판 두께도 0 7 t 라서 6만원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만 원에 1티라고 생각합시다. 만 원에 0, 만 원에 0 1티라고 생각합시다. 나쁘지 않아.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개선판이라 그랬잖아요. 팬컨을 달아줘요. 그 펜컨을 바꾸면은, 이제 그게 DC 타입이거든요. 전압을 낮추면서 팬을 천천히 돌게 해요. 천천히 돌게 하고, 광량도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해진다고요. 대신 소음도 줄겠죠? 풍량도 좀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펜컨이 있다는 거는 저소음 방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니까 큰 장점이 돼요. 하고, 뭐, 고성능었을 때는 주사한 스펙의 쿨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팬 6개 주니까요 어찌됐든 근데 약간 애매한 스펙이긴 해요 요거보다 풍량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가역 대비 아쉬운 QC와 마감 뭐 사말 제품이 늘 그렇다시피 QC를 제대로 안 알아봐요 저거 몇개 조립하지도 않았는데 강판 휘어서 오거나 아니면 도색 까져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별점 그래도 두개반 정도는 받을 만한 케이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 DLS480입니다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됐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손님한테 강추해서 한개 받아봤습니다 <웃음> 아만봐도 좋아보였거든요 일단 화이트는 83,000원이고 블랙은 81,000원입니다 가격은 그럭저럭 좀 비싼 편이에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시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나이도 쉬웠어요 대충 음... 비콰이어트 퓨어 베이스 조립한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이거 기본 쿨러의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다크 플래시 이제 슬슬 펜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뭐36 아36 정도의 풍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3dB라 적혀는데실장 느껴지는 소음은 다른 애들 30dB짜리랑 비슷할 정도로좀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기본 펜을 4개 제공해줘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LED 컨트롤이 가능해요. 색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주관적으로 기본 펜만 가지고도 어, 쿨링 평가는 중간은 간다고 해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매우 좋아요 CPU 쿨러 호환성 매우 좋습니다 상단 순행 호환성 매우 좋아요 조립자가 정말 좋아할 만해요 이거 뭐 오는 거 달든 별로 불편함 없이 다달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간판 두께도 펭견 0.75T가 넘습니다 화이트가 도색이 약간 더 두꺼운지 내가 재는 걸로는 0.8T 정도가 나왔어요 꽤 두꺼운 편이에요 아, 참고로,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 재봅니다. 재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는데, 둘다 가지고 재봤어요. 어, 순회화화 좋고, 여다, 여다지형, 옆판 지금 다크플리스 케이스 대부분, 케이스가 대부분, 옆에께 여다지형이죠. 요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꽤나 괜찮은 거 그냥, 동봉해줘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거. 이거 한 만원짜리쯤 되는 거. 단점은 이제 패스온좀 있다. 그 정도가 단점이겠네요. 나 이거 별 진짜 4개 주고 싶었어요. 진짜 4개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나온지 얼마 안된 제품을 너무 띄워주는거 아니냐 너또돈 받아 먹은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할까봐 별 4개 주고 싶었는데 3개 반 주고 넘어갑니다. 진짜 4개 주고 싶었어. 자 풍통! 요거 요새 많이 물어보죠. 아 풍통. T800 풍, 풍, 풍통입니다. 가격은 11만원 정도 합니다. 화이트 버전도 있어요. 화이트 버전한 5천원 정도 비쌀거예요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EATX라고 일반 ATX보다 좀더 넓은, 1, 2cm 더 넓은 그런 보드들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나에는 쉬워요. 선정리 홀 뒤에 보면 진짜 넓어요. 한, 한이 정도? 꽤, 꽤 많이 넣으시, 아, 파워가 들어가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 어, 꽤 많이 넓어요. 기본 쿨러 성능이, 음, 이게 쿨러가 세 종류가 달려요. 160mm, 140mm, 120mm가 다르거든? 근데 다 괜찮아요. 160mm가 49 CFM, 그리고 140mm가 54 CFM, 어, 120mm가 40 CFM입니다. 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어, 소음은 21에서 23dB 정도 하고요. 기본 펜을 7개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펜을 추가하지 않고 기본 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쿨링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내가 4개 반이나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픽화 장착 길이 호환성 죽여요. 355.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죠. 빨간색 칠 나왔죠. CPU 쿨러 호환성이 진짜 죽여요. <웃음> 다 달려요. 그냥 트닝 메모리 달고도 D15 달수 있을 정도로. 1.5cm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상단 순행이 호환성이 좋아요. 상단에 360, 240다 달리고요. 측면에도 360이 달리긴 한데, 측면에나 어지간면 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맨 뒤쪽이 파워 때문에 가려요. 그 사실 240 앞으로 쭉 당겨가 달때만 측면에 달만 하다 상단 측면에 평균 간판 두께도 대략 0.8T 정도로 어, 1 0만짜리 치고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 애들보다는 두꺼운 편 순행 호환성 좋고 이웃게 기본 팬 뛰어난 쿨링 이게 다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측면 순행 장착시 상단 파워가 살짝 가려져요 거기 팬을 잘못 달면은 파워의 쿨링이 좀 떨어집니다 3할치고 좀 비싼 가격도 단점이 되겠네요 요게 한 8만원 정도 나왔으면 진짜 올킬각인데 10만원이라서 3할치고는 좀 비싸긴 해요 기본편 많이 달아줘서 비싼가 총평가별점은 3개 반 거의 4개쯤 돼요 자그 다음은 레베카 미니 강화유리 케이스 가격은 약간 비싼 편입니다 미니 케이스치고는 뭐 거의 5만원 돈에 다달래요 색깔이 요놈 말고 ATX 제품도 있다. ATX는 핑크도 있더라고요. 미니 타워도 에, 핑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미니 타워도 핑크가 있었어요. 아마도 <웃음> 맞나? 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화이트하고 블랙은 무조건 있는 거 맞고요. 아, 어, 메쉬형 RGB 케이스고 조립 난이도는 평범한 편입니다. 어, 기본 펜 풍량은 좀 떨어져요. 근데 팬 이쁘긴 해요. 근데 전면이고 상단이고 후면이고 뭐 어차피 메시 타입이기 때문에 쿨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구조상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는 미니 타워치고는 좀 폭이 넓습니다 340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랭 쿨러 호환성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놈은 상단에 사실상 수냉 쿨러 달고 쓰라고 만든 케이스예요뭐 CT240 같은 저렴한 일체형 수냉 있잖아요 5만원짜리 6만원짜리 L240 v 트 같은 거 그런 거달때 신능 메모리 쓰든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 쓰든 간섭이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어, 이따가 또뭐 하나 설명해드릴텐데 평균 간판 두께도 평타 이상은 치고요 하단에 에어홀이 뚫려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하단 파워 가림막이 막혀있잖아 근데 얘는 거기에 벌집 모양으로 쭉다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카드 꽂더라도 온도가 그리 많이 높게 안 올라가요 미니타워치고는요 보통 미니타워는 두께 두꺼운 그래픽카드 꽂으면은 온도가 안 잡히거든요 단단 수뇌시 장착시 장착 간섭 없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거고 단점은 이제 기본팬 풍량이 약간 부족한 거 정도만 단점이 되겠네요. 별 3개 주겠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미니 타워 중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난 이놈 추천합니다. 자,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7 이거 많이 쓰시죠? 뭐 클리어 타입도 있고 다크 타입도 있고 유리 색깔에 따라서 좀어 이름이 다르게 불리긴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자, 26만원 어... 뭐 미들타워인데 사이즈는 사실 빅타워에 가까운 수준의 사이즈에요 조소음 컨셉의 케이스에요 물론 저 유리도 솔리드타입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솔리드타입의 케이스는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욕할건 없어요 확실히 소음은 좀 잡아요 조립 난이도는 음 평범한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팬컨이 있고 기본 팬 거기 다 물려있고 여기는 그냥 기본 팬을 쓰기는 좀 아쉬워서 팬을 추가 다루, 추가해서 다로 추가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열어서 보면 은 선이 처음에 많아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져요 기본 쿨러 성능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거의 70cfm 이에요 근데 소음도 별로 안 커요 140mm 펜 쓰는데 요걸 3개를 달아줘요 그래픽카드 장착 가는 길이는 음...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여기에 뭐안 달면 그래요 <웃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CPU 클러 호환 높이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상단 수행 장착 그니까 러 여기 원래 그 하드 단은 앞에 베이 있거든요 그거 떼고 생각하면은 호환성 이거보다 더 넓어요 그니까 러 웬만한 그래픽까지 다 달리니까 요거 구, 굳이 신경 안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한 좁혔을 때 기준이에요 자 상단 수뇌 장착이 360 실제로는 뭐 420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480 이나 근데 이게 폭이 좀 그리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상단에 여유가 없어서 달수 있는 홀은 충분히 넓은데 문제는 보드하고 간사 생길 여지가 큽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전면으로 달아야 되던데 상단 수냉 장착 호환성은 조금 떨어져요. 조금 아쉬워요. 간판 두께는 0.9t라 괜찮은 편인데. 자, 교체형 상단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서온 방식으로 완전 막힌 거쓸 수도 있고 아니면 뚫린 거 있거든요. 에어홀 충분히 뚫린 거. 그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 측면 패널이라서 측면 패널을 떼기가 편해요. 이렇게 열리는데 좀 쉽습니다. 어 깔끔한 마감을 가지고 있고 펜허브를 기본적으로 동반해준다는 건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게 큰 장점인가 좀 쉽긴 해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상당수는 간섭이 좀 있어서 높이가 아쉽다 이거 개선버전 XT라고 있는데 그건 좀더 비싸요 어쨌든 총평가 별점은 괜찮게 좋습니다 저소음 케이스치고 이 정도 쿨링을 가진 애들은 잘 없거든요 3개 반 좋습니다 자그다음에 에코 769 슈트 마스터에요 769 S 요거 원래 10만원 정도에 팔리다가 이제 3만원 싸게 팔거든요 67,000원 화이트는 69,000원 화이트 치고 매우 싸게 팔아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입니다 메쉬형 RGB 케이스고요 조립 날인는 평범한 편. 이거 200mm 기본 팬의 풍량이 61 CFM에요 풍량이 꽤 괜찮습니다 소음은 그냥 평범한 편. 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잘안 느껴져요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는 350으로도 충분하고요 CPU 쿨러 호환성이 정말 좋아요 이 공랭쿨러 쓸 때는 185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튜닝 메모리 높이가 그리 높지 않으면 그거 달고도 농협이나 어센지3 같은 걸 장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단 순행을 달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상단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위아래는 짜막, 짜리막하고 앞뒤로는 좀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공간이 좀 폭이 넓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편이지 사실 높이는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생균 간판 두께도 0.8T 이상으로 꽤나 두꺼운 편이고요 스펙 치고는 저렴하고 LED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럼 나름 외형적으로 이쁘기도 하고요 화이트 캐스 치고 싸기도 하고요 다만 수나 호환성이 나쁘, 나쁘고 펜 분량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요 추천하기좀 그렇고 별 3개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비콰이어트 피어 베이스 e b 500 DX입니다 내가 예전에 피어 r e 500을 많이 추천하다가 요새는 이제 DX를 추천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죠 보시죠. 가격은 거의 15만원 돈이에요. 화이트하고 블랙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저소음 컨셉의 메시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는 별로 어려운 편 아니에요. 두개 아니면 두개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펜 풍량이 꽤나 괜찮아요. 펜을 세개 넣어주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하는 펜이거든요. 얘들이 이게 60 CFM이라서 꽤 풍량도 괜찮고 소음도 2 0 d b 밖에안돼요 그래 전면이 완벽한 풀메이고 상단은 이제 뚫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패널을 상단 패널 바꾸고 후면에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쿨링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어, 꽤 넓은 넓은 편이죠 근데 CPU 장착 길이가 아까 넓다 하는 애들보다도 어지간 애들보다 더 넓어요 5mm 얘는 공랭으로 쓰라고 내가 많이 추천합니다 공랭 대작그 쿨러들 다 달립니다 어지간 거다 달려요 괜찮아요 순행은 간섭 여지가 있고 상단에 깨끗이 붙자 2,4분 밖에 안달려요 간판 두께가 0.8T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못했어요 30만짜리 제품이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케이스만큼 10만원대 마감 좋은 케이스 없어요 그프로트 디자인 거 들고 와도 이거한테 밀립니다 진짜요 진짜 마감 괜찮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장점입니다 어, 단점은 순행 호환성이 나쁜 거랑쓰그머니좀 비싼 가격 정도가 단점이 되겠죠 어쨌든 별 3개 반줄수 있을 정도로 아마 실제로 사보시면 별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참고 로 LED 컨트롤 됩니다 끌수 있어요 그 다음은 J700이에요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팔렸는데 쓰그머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가성비락하기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상단에 기본펜 두개를더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것도 끝나버렸거든요 표준 ATX 방식의 미들 타워 케이스고요 메쉬형 RGB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 쉬워요. 선정 효율이 꽤 넓게 뚫려 있습니다. 기본 팬의 풍량은 35 CFM으로 평범한 수준이고요. 근데 소음이 좀 있어요. 30대 1에 어쨌든 정면이든 상단이든 풀 메쉬이기 때문에 쿨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탄 쳐요 아, 그래픽 카드 장착 호환성 괜찮은 편이고 CPU 장착 호환성은 평범한 편입니다. 상단에 뭐 수냉 못 달아요. 사회상 못 달고요 간판 두께는 0.6T로 4만원 치고는 꽤 괜찮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탈착형 전면 메쉬 필터가 어, 청소하기좀 편한 편해요 똑딱이 방식인가 그럴까요? 누르면 빠질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메쉬 필터가 그냥 너무 잘 휘고 애초에 휘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다가 이제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너무 싼 티가 많이 납니다 그 몇천원짜리 프라모델 장난감 같아요 쿨러 호환성이 좀 구린 편인 것도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이좀 어렵고, 별두개 아니면 두개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텍 P101 보죠. silen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저소음 케이스, 저소음 케이스 많이 찾잖아요. 이놈도 디파인이 너무 비싸다면은 대처할 만한 저소음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해요. 미들타워, 표준 ATX 케이스고요.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선전해 꽤나 넓은 편이에요. 기본 펜 성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가 440mm로 매우 넓은 편인데 앞에 하드베이를 중전 타면 이게 좀 좁아지긴 해요. CPU 쿨러 화환높이도 꽤 넓은 편이에요. 180mm라서 뭐 마, 그랜드 맞춰박든지농협박든지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간판 두께가 평균 1티에 다다릅니다. 10만원치고 1티면 은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자, 상단 순행은 안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장점 한 볼게요. 좌, 좌, 우, 전면 셋다 흡음재가 박혀 있어요. 전면 도호형이에요. 여러분 흡음재 박힌 게 눈에, 눈에 보입니다. 측면의 간판들도 열어 보면 두터판 1T, 1.5T에 가까운 흡음재가 다 붙어 있어요. 확실하게 저섬을 컨셉 잡고 만든 케이스란 거예요. 좀 무거워요. 무게가 12kg 정도 나가거든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립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좀못 생겼어요. 어, 쿨링이 막말로 좋다 하긴 좀 그래요. 평범한 수준은 될것 같은데 좋다 하긴 좀 아쉽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컨셉의 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래도 10만원의 저정도 퀄리티면 은 별점은 3개 반 줄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S700. 제가 한 5, 6만원대 자주 추천하는 케이스죠. 화이트는 64,000원, 블랙은 57,000원 정도 합니다. 미들타워형 표준 ATX 케이스고요. 강한 유리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전면 RGB는 버튼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3초 꾹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이거 이제 아이디, 아이디 펜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 빼고 다 쉬워요 기본 펜 후면은 48 CFM이라서 좀 뛰어난 쿨링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상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요 35 CFM이라 좀 상단 간판 얇다 보니까 일부러 천천히 도는 펜으로 달아준 것 같아요 어쨌든, 쿨링 솔루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편이 6개이기 때문에. 그래픽카 장착 호환성, 괜찮은 편이고요. CPU 쿨러 장착 호환성, 뭐, 평탄는입니다 어, 240mm 까지 상단에 수냉 쿨러 장착 가능한데,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면 대부분 경우 간섭이 생깁니다. 사실, 달기가 좀 어렵다 보시면 될까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말에 전화하면 그냥 보내줍니다. 착불, 뭐, 2,500에 3,000이 나와요. 간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0.75t로, 뭐, 가격만큼의 간파,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LED 온오프 가능, 조립 난이도가 쉬움, 준수한 쿨링 이 세가지가 큰 장점이 될거고요 단점같은 경우는 후면팬이 LED를 끌 수가 없어요 거기다 펜 분량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나 S700인데 시끄러운데 하신 분들 대부분 다펜 분량입니다 약간 덜 그런 소리 나면은 사바한테 전화해서 펜 보내달라고 하세요 총평가 별점은 3개 반, 나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자그 다음은 리안니올리 다이나믹 레이저 케이스입니다 이뻐요 레이저 마우스랑 짝지어서 쓰면 정말 이쁘겠죠 22만원 좀 비싼 편이에요 네, 좀 비싼 편이고 큐브형 케이스로 갑니다 좌우 폭이 넓고 위아래로 좀 낮은 케이스 하단 흡기 상단 배기방식입니다 조립나는 쉬워요 조립 선정리 홀이 매우 넓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파워 달리는 공간이라서 진짜 넓어요 대충 때려박아 조립해도 깨끗, 깨끗합니다 기본 펜이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쿨링 평가 좋게 해놨어요 하단 흡기 상단 배기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여러분이 추가 팬을 6개 내지 9개 달거든요 거기다가 상단에 일체형 순행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면이나 이건 쿨링이 굴릴 수가 없어 그걸 다 단다고 했을 때 장착 그래픽 카드 길이는 매우 깁니다 얘는 이제 레, 라이저 키스 쓰더라도 그 그래픽 그 카드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요 오히려 내려가기도 합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55로 공랭 쿨러 쓰라고 만든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 장착은 360, 280다 되거든요 큐브형 중에 28과 안되는 애들도 좀 있는데 얘는 호환성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리안이 011 다이나믹은 폐교 깝파 두께도 0.9에서 1T 정도로 두꺼운 편입니다 라디 두개 이상 장착하기에 적합한 케이스라서 순행 호환성이 매우 좋은 케이스고요 하단 흡기 상단 배기방식이기 때문에 쿨링도 그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뜨거운 공기 위로 잘 뿜어주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준수한 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 마감이 그릴 수가 없겠죠 자 단점 같은 경우는 기본 펜이 없는데 비쌉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지출 가능성이 꽤 높아요 라이즈 키 산다든지 기본팬 다 따로 달고 일체형 수냉 사고 후면팬도 달고 뭐 이러다 보면 총평가 별점은 3개 반 주겠습니다 가격이 단점이야 저거는 자그 다음은 브라보텍 850M 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케이스죠 가격적으로는 평타는 칩니다 예 조금 비싼 편일 수도 있겠죠 75,000원 혹은 88,000원 정도인데 화이트는 꽤 비싸네요 표준 ATX 방식의 미들형 케이스고요 메쉬 RGB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어 난이도. 조립하기는 아주 쉬워요. 벤두 개. 기본 펜 풍량 40CFM. 괜찮은 팬이에요 아까 140mm 미파리도 이 정도밖에 안됐죠. 120mm인데 괜찮은 팬이죠 소음도 미파리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 풍량 괜찮고 평범하다. 풀메시 방식의 케이스다.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호환성 좋고요. 어 공랭 쿨러 CPU들 아니 공랭 CPU 쿨러들 장착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CPU 쿨러 호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 상단에 일체형 수련 달기는 간섭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폭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평균 간판 두께는 0.7t에 가깝습니다. 얇은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0.6 얼마짜리. 거, 그 저기 빼고는 다 0.71, 73, 뭐, 77,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단점이 없어요. 어, 평타는 친단 얘기에요. 쿨링 평타, 소음 평타, 뭐, 간판 두께 평타, 어, 호환성 평타. 평탄 칩니다 그리고 얘네 그 쿨러가 보면 은 4핀, 3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4핀끼리 쭉 연결해 놓고 3핀을 보드에 꽂으면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팬 속도, DC 타입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상단 수행 장착에 간섭이 좀 있다 그리고 기본 팬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기본 팬 4개나 사서 가게 가지고 있어요 총 평가 별점은 3개 반 자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사하라 케이스입니다 한때 이거 뻘찌님하고 저하고도 괜찮다고 민적이 있는데 제가 한, 달, 한 달인가 한달두 달인가 밀고 바로 빼버렸죠 이유가 있는데 이 제품 나오고 얼마 안돼서 앞에 뭐 폴럭스도 나왔고 쭉쭉쭉쭉 괜찮은 제품 많이 나왔었거든요 식스뭐 M60 이런 애들 그 아이구즈 해치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추천 안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이 사하라 케이스가 어쨌든 뭐 3만원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표준 ATX 방식이에요 저렴한 메시타베 케이스고 요새 이제 전면에 눌러서 뭐 포트 전면에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 애들, 그러니까 위에 뭐동물 있거나 애들 있으면은 위에 거 자꾸 꾹꾹 누른다고 전면에 있는 거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요거 가기에 나쁘지 않아요 저렴한 메시타베케이스예요 근데 선정리가 헬이에요 좀 짜증나요 선정리 홀 매우 좁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구식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측면 간판이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거기가 선정리 공간인 놈이거예요 이거 CPU 그 전원 공급선 거기에 홀도 제대로 안 뚫려있어요 짝나요 기본 펜 풍량이 안 좋은 편이에요 30이에요 소음은 근데 좀 있어요 펜도 5개밖에 안줘요 뭐 쿨링 성능은 중탄 칠거예요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는 호환성이 꽤나 좋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은 평범한 편입니다 3단 순행 달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평형 강판 두께는 그래도 시스펜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이 가격에 5펜 강판이 조기 조화 수준은 아님 정도가 장점이 될 거에요 이 가격에 시스펜도 있기에 이 가격에 5펜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 조립이 진짜 불편합니다 저조립짤짤장에서지 몰라도 저케스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여튼 별점 두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렉탈 디자인 디파인 7XL 입니다 가격은 아까 그냥 디파인 세븐보다 무려 6만원 더 비쌉니다.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인데 사실 이 ATX 보드도 장착이 됩니다. 아주 고급형 조소음 케이스 컨셉이에요. 조립라인도는 쉬운 편입니다. 선전 효율이 매우 넓거든요. 근데다가 웬만한 쿨러 호환성이 좋아서요. 기본 펜 풍량이 거의 70에 다달아요. 괜찮아요. 소음은 근데 20도 안되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매우 넓은 편이에요. 159mm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85mm로 넓은 편입니다. 상단 순행 장착 480mm, 420mm. 괜찮은 편이에요. 360, 240다 되네요. 간섭 없습니다. 여기 위에가 한 5cm 정도는 더 길어요. 그냥 일반 디파인 7보다. 평균 간판 두께는 0.87t, 86t 정도 좀될 겁니다. 두꺼운 편이고요. 확장성 킹왕짱. 순행황성, 킹왕짱 전면도, 저소음 방식 다 좋아요 아 근데 가격 잡이 좀미들이라면왜 이래 크냐고 이 정도가 단점? 별 다섯 개 주겠습니다 최근에 조립해본 주,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슈트마스 770G 갤러리입니다 이거 그 짭퉁 니안니 0 1 1라고 많이 불려요 14만원 정도고요 에코 커 치고는 좀 비싸죠 표준 ATX 미들 타워, 방식의 케이스고요. 큐브형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빵빵해요. 하단 흡기 상단 배이고요 어,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기본 펜 풍량은 36으로 평범한 편이에요. 소음은 약간 있고요. 그래픽 카드 호환성은 매우 좋은 편. CPU, 공랭 쿨러 달아서 쓰라고 만든 높이가 아닌 것 같죠? 158밖에 안 돼요. 상대 수냉 장착이 360, 240이 아주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도 360 라디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평균 간판 두께는 0.95T 정도로 1T에 가깝습니다 어, 꽤 두꺼운 편이에요 에코꺼치고는 3절 순행 호환성이 좋은 편이고 펜컨을 증정해줍니다 기본 펜 4개에요 후면에 하나 하단에 3개 쓰읍, 여튼 괜찮은 편이에요 펜컨이 자체 규격 펜만 사용이 가능해서 어, 그 펜컨 쓰려면 똑같은 펜을 사야돼요 그게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거고요 가격 대비 마감이 좀 불입니다 어, 별 3개 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NGXT h 5 1 0스입니다 엘리트 요 놈이 H500의 계산판이거든요 가격은 21만원이에요 기본펜을 4개 포함시켜주면서 가격을 뻥튀기 시켜놨어요 조립 난이도 별로 쉽지 않습니다 선정리 홀울 불편합니다 계산했다고 하는데 크게 개선된지잘 모르겠어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의 RGB 타입의 강화유리 케이스고요 전면이 강화유리라서 이쁘긴 합니다 69 CFM에요 기본펜 성능 괜찮죠? 근데 소음 좀 있어요 3 0 d 에 가깝습니다 근데 흡기홀이 좁아요 배기홀도 좁습니다 후면 상단에 배기홀 뚫려 있는데 상단에 두개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밖에 없어요 상단 순행도 못 달고 결국은 정면 배기하고 상단 후면도 다 배기하는 게 가장 클리 좋습니다 음악 방식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 장착 호환선은 괜찮고 CPU 쿨러 공래 했을 때도 장착 호환선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단 순행 못 달아요 평균 0.7에서 1T 정도예요 마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주조사 성능의 기본편을 제공하고 깔끔한 마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이 20만원이면 저거 말고 살거 살거 너무 많아요. 어, 쿨링이 좀 아쉽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별점 두개반 주겠습니다. 난 별로 추천 안합니다. 이쁘다 하신 분도 많은데 내 눈엔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자, 클러마스터 H500 ARGB 케이스 한번 봅시, 봅시다. 이거 그냥 RGB에서 ARGB로 바뀌었는 계산판입니다 어, 쿨러만 바뀌었어요. 기존 H500이랑 거의 똑같아요. 가격 1 0 0원 올랐습니다. 137,000원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스형 RGB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90CFM에 200mm짜리 펜두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전면 흡기할 때 소음도 적은 편인데 풍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 전면 펜 같은 경우에는 3핀의 DC타입이라서 펜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LED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리모컨도 줘요. 수동이긴 하지만. 여튼 쿨링은 괜찮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410으로 넓은 편이고 어, CPU 쿨러허환높여도 괜찮은 편이에요 농협이 튜닝 메모로 사용 안하면 그냥 장착이 될정도예요한 2mm, 3mm 남습니다 산다 순액 장착이좀 어려워요 2 4 0 m m 라서 그냥 순액 장착하는 어지간 포기, 포기하세요 전면 장착할 것도 비추추천합니다 그러면 200mm의 장점이 없어요 평균 간판 두께는 0.75에서 78 거의 8T에 가깝긴 해요 0.8T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200mm 펜의 압도적 풍량이 장점이 되겠고요. 준수한 마감도 장점이 됩니다. 쿨러 마스터 제품들 대부분 다 마감이 좋습니다. 쿨러 마스터 케이스 유리가, 강화 유리가 내가 쓰다가 그냥 터졌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열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 수냉 장치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 단점이 되겠죠? 총 평가 별점은 4개 주겠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은 구간이 명간이다 소리를 자주 듣는 스텔스 EX270입니다. 파노라마 윈도우. 가격은 6만원 채하지 않아요. 근데, 빅타워 방식이에요. 빅타워 치고 케이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다 HDD 장착 케이스. 기본으로 하드베이를 4개 주고요. 그, 하드베이 별도로 사면 8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조립 라인도는 쉬운 편이고요. 선정리 홀이 마땅히 없는데, 대충 물가가 박아놓으면 돼요. 속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기본 펜 풍량이 44로 꽤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21dB인데, 0 소음은 잘안 느껴져요. 어, 펜이 5개 있어요. 이거 팬컨을 기본 조절 그,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절해서 조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도 준수한 편에서 어지간한 건다 장착이 되고요. 하드베이 있는데 불구하고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 6 5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어지간한 쿨러 다 달려요. 산당 순회 장착도 360, 240은 쉽게 달려요. 선정리만 잘하면 360다 하는데 별로 불편함도 없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가격이 가위, 가격이다 보니까 뭐 두껍지 않은 편인데요. 팬콘 제공하고 하드웨이 많고 수냉 화성 좋은건 충분히 장점이 되겠죠 그에다가 기본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요 디자인이 투박하고 마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팬 불량도 자주 있는 편이고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그러다 앞에 스펀지형 필터가 있는데 그게 좀 보기 싫어요 일단 총평가 별점은 3개에서 3개 반 정도 주고 싶네요 자 다음은 브라보텍 테레저 920T입니다 자 7만원 정도 하겠네요 표준 ATX 미들 큐브형 케이스 이것도 짭 2안이라고 가끔 풀려요. 0 1 2 케이스. 511이라고 불려요. 조립 난이도 당연히 쉬운 편이고 기본 펜 풍량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 지네 거다 돌려 쓰는 것 같은데. 그502 펜인가 그럴 까예요 어, 소음은 그냥 그래요. 근데이펜 분량이 좀 있, 있는 편이에요. 그래프 카장착 길이 괜찮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똥입니다. 예. 뭐공랭 쿨러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상단 수냉 장착이 360, 240 장착이 자유롭습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에요. 평균 가판 두께는 가격 비교하고, 가격에, 세, 가격이 7만원 안 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한 8, 9만원 하다가 가격 내린 거예요. 저렴한 가격의 큐브형 케이스고요 기존에 불만이 있던 점을 다개선해 줬습니다. 어, 그건 칭찬해 드릴게요. 브라우테. 마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도색 불량이나 아니면은 스크래치 같은 게 종종 보이는 편이고요 기본 펜풀량 잦은 것도 좀 짜증납니다 q c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총 평가별점 3개로 저렴한 맛에리안니 011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펜텍 P600S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2만원 정도 EATS 빅타워 방식의 케이스입니다 다 컨셉 케이스라고 하는데 뭔 얘기냐면 은 저소음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고쿨링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면하고 상단께 떼다 붙여할수 있는 그 뭐지?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 조립 난이도는 조금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네, 팬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본 성능이 기본 팬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거의 70CF입니다. m 3개 증정해주고요. 어, 앞면이나 윗면에 있는 막혀있는 이거 판대기를 잡아떼면 은 쿨링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는 어, 하드베이를 안 달면 매우 늦습니다. CPU 호환높이도 꽤 넓은 편이고요 상단순행 장착이 어, 360, 280 웬만한 거 그냥 다 장착돼요 간섭도 없고 위에 폭이 넓어서요 어, 평균 간판 두께도 두꺼운 편이고 일단 컨셉을 나눠 쓸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 되겠죠 저섬 고성능으로 마감과 컬이 꽤 괜찮습니다 어, 품절이 좀 잦아요 짜증나요 화장... 아, 화장이, 저, 화이트 제품 도장 이슈가 있습니다. 어,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20만짜리는 이거만 한게 없어요. 네, 별점 다섯 개 주겠습니다. 제, 제일 강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은 ITX도 괜찮은 제품 없냐고 물어보신 분 많길래, 제가 전수보 A4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거 내가 지, 실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9700K 넣고 오버클럭에 쓰는 거. 초 미니, 아이, 미니 ITX 제품의 케이스고요. 고사양 ITX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조립나료는 헬이에요, 헬. 좁은 데다가 선전리 공간 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실제로 SSD 사타 방식 두개 달고 거기에다가 뭐 상단에 수냉 쿨러 받고 하단에 흡기의 팬 달고 그리고 뭐 2070, 2080 슈퍼 정도 달면 진짜 선정리가 헬입니다. 기본 팬이 없어요. 근데 하단 흡기에 상단 배이기 때문에 온도 잘 잡혀요. 이거 2070 슈퍼에 9700 5.1 오버하고 썼을 때 CPU 온도는 70몇도 정도 나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한 78도? 그 정도로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괜찮은 편인데 공랭 CPU 쿨러는 쓰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71mm에요 240mm 달때 간섭이 있습니다 선정리 진짜 잘해야 돼요 호스가 두꺼운 놈은 가섭 생겨서 선정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알루미늄 부분이 2T 정도 되고 철제 부분은 5 t 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단에 2열 장착, 두꺼운 강판, 라이저 키 기본 제공 이게 다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20만원 해요 작은 케이스인데 기쿨도 없고 조립도 너무 힘듭니다 어, 별점은 3개 정도 줄게요 ITX 고성능으로 짜고 싶으신 분 이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뭐 H1 정도 NGXT 자 40여종 케이스의 총평가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여기서 별점 3개 이상 되는 것만 실제로 추천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음, 추천제품 뭐 10개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본인 취향에 맞는 화환상에 맞는 제품 이 표보고 한번 직접적으로 짜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는 제가 우리 카페에 다음 카페에요 거기 신성조치면 나옵니다 어 그냥 아무나 볼수 있게 개봉해놓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평가 따라하고 마칠게요. 목 아프네요. 한 시간 넘는 영상입니다. <웃음> 자,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물러나가겠습니다. 바이바이.